이전에 리뷰했던 바쿤 보칼리스 CG 마우스피스와 함께 구매한 보칼리스 어, 마우스피스 리뷰입니다. 어, 보칼리스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칼리스 CG 모델보다 먼저 출시한 모델이고요. 보칼리스 마우스피스에는 R, G, H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어, R 모델은 오프닝이 가장 낮은 타입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G는 미디움 오프닝을 가지고 있고 H는 오픈 사이즈라그래서 가장 큰 오프닝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피스입니다. 예전에 그 서초동에서 이바훈을 이제 공식 딜러로 공급하고 있는 어, 그 악기점에서 어, 우연찮게 G와 H모델을 테스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G모델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CG모델을 구매하게 된건 이제 파워 볼륨의 파워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G모델과 H모델 이두 가지를 불었을 때 G는 소리가 이쁘고 굉장히 편하게 잘 나지만 볼륨의 파워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H는 볼륨의 파워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았지만 이 섬세한 표현이 아쉬워서 그래서 이제 G와 H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G를 선택했고요. G만 사용하기에는 이 볼륨의 파워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원래 H를 구매할까 하다가 어, CG 모델을 어, 그 대신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칼리스 마우스피스 역시 이제 CNC, 컴퓨터 정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까망피리가 반도림 마우스피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요. 딱한가지예요그 마우스피스 간에 같은 모델이더라도 이 편차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분실이나 파손이 되었을 때 어, 똑같은 느낌의 그 마우스피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반도린 마우스 피스도 잘 고르면 굉장히 좋은 피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피스 같은 경우에는 수제 피스보다 더 좋은 그런 컨디션의 피스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CNC 가공을 한 피스를 사용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X10이나 X10-E도 그랬었고 이바훈에서 나오는 보칼리스, 보칼리스 CG도 다이 컴퓨터 정밀 가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피스 간의 편차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바쿤 보칼리스 G 모델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어, 기존에 사용하던 X10과 비교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리의 평가는 저도 일단 편집을 하면서 해봐야 될것 같고요. 역시나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 비교 영상을 통해서 아마 어, 평가를 내리고 계실 텐데요. 이런 어, 부분들이 참고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가 느낀 그 호흡의 느낌이나 감각적인 부분들은요. 첫 번째로는 호흡이 정말 편해요. X10이나 아니면 그때 리뷰했던 박훈 CG 모델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호흡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편한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호흡을 더 불어넣고 싶지만 그 이상 받아주질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볼륨의 파워는 약한 건 사실이에요. 어... 해외에서도 이보칼리스 G 모델이 어, 가장 호평을 많이 받고 인기가 있었지만은 단한 가지는 다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뭐였냐면요. 이 볼륨의 파워가 약하다. 이 부분이 다들 이 단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 호흡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프닝도 어, 낮은 편이다 보니까요. 이 컨트롤이 어, 고음 저음 도약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해 봤을 때이 텅잉 부분도 훨씬 가볍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 오프닝이 작은 피스들이 어, 텅잉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볼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많겠죠. 일단 이 피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M30하고 비슷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최고 볼륨과 이 최저 볼륨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은어뭐 B40이나 아니면 뭐 제가 사용하는 X10 같은 피스들이 볼륨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은이 M30이나 아니면 지금 보칼리스 같은 피스들은요. 볼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표현을 드리냐면은 어, 큰 소리가 잘 나는 피스보다는 작은 소리를 더 작게 잘낼수 있는 피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피스가 파워가 약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아마추어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피스예요. 호흡이 워낙 편하다 보니까 텅잉도 쉽게 되고 일단 쉽게 어, 적은 호흡으로 이쁜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그리고 프로 연주자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음 오케스트라보다는 이게 실내악이나 소규모 아니면 이렇게 조용한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연주를 할 때는 어, 이 피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피스예요. 지금까지 바쿤 보칼리스 G 모델을 리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어,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